싼타페 DM 차량입니다. 2016년 식 2.0 현재 주행 키로스가 22만이구요 터보를 교환을 하고 오셨는데요 출력이 없다고 합니다 음, 처음에 오셨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계기판에 경고등이 떴고요 우선 경고등을 지우고 나서 오늘 입고를 하셨는데 시운전을 하다 보니까 차는 처음에는 이제 잘 나갔습니다. 고속 주행을 한번 하고 나니까 이제 페일이 걸리면서 이렇게 이제 경고등이 다시 떴는데요. 경고등 내용은 이제 DPF 쪽 이상으로 이제 나왔었던 겁니다. 다시 엔진을 이제 점검을 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허브는 교환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EGR 밸브 같은 경우는 아직 교환이 안돼 있습니다. 토기 매니폴드도 청소는 한 것으로 보입니다. DPF 차압 센서 회로가 이상 DPF 재생 한개 초과 이상이라고 나옵니다. 고장 코드로 봐서는 차압 센서나 그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DPF 쪽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DPF가 너무 이제 과도하게 막히게 되더라도 차압 센서 쪽으로 그 배기 압력이 역으로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차압 센서 자체가 또 고장이 날 수도 있습니다. DPF에서 이제 매연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어, 인젝터도 있겠지만 이제 EGR 밸브, EGR 밸브의 움직임을 잘 봐야 됩니다. 현재 1GR 밸브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조금 이제 구르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금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르라 내리라 이제 그 범위가 이제 커지는데요. 2GR 밸브가 이제 무겁게 되면은 이렇게 움직임이 커지게 됩니다. 이제 차 값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페일이 걸려서 지금 정확한 지금 차 값은 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고장 코드를 소고를 하고 한번 볼까요? 힘들게 이, 찍었습니다 지금 dpf 는 지금 상당히 많이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dpf 후단을 봐서 한번 상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EGR 밸브입니다. EGR 밸브 같은 경우는 이 부분, 이 부분에 이제 카본이 껴서 고장 나는 거보다는 음, 지금처럼 이제 밸브가 열려 있죠. 밸브의 움직임을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모터 부분이기 때문에 모터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느냐 못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EGR 밸브가 이제 고장이 났느냐 안 났느냐를 이제 봐야 됩니다. 모다가 이제 작동이 됐을 때 이렇게 작동이 됐을 때 이게 누게 되면은 정기적으로제 끊게 되면은 얘가 이제 빨리 그 리턴이 되고 이제 복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복원이 안 되죠. 이젤밸브는 이제 실적으로 이제 들어 있는 카본보다는 이 모다에 의해서 고장이 나기 때문에 이 밸브 이 크리닝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이 부품이 인젝터 노즐 부품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색깔이 이렇게 이제 알록달록해졌는데요. 인젝터 노즐이 열을 많이 먹은 상태입니다. 터보가 고장이 나면서 엔진오일 같은 것들이 이제 연소실 쪽으로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내부에서 온도가 이제 상승이 되고 오일이 들어가면서 이제 DPF도 이제 재생이 이제 잦아지고 예, 그런 이제 현상들이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인젝터 노즐 부분이 이제 열을 먹은 건데요 이렇게 음, 열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이 안에 심이 정상적으로 이제 부드럽게 이제 왔다갔다 어, 해 줘야 되거든요 이, 그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지를 않죠 안에 이제 변형이 돼서 지금 상당히 이제 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는 이제 이 상태에서 거꾸로 놨을 때 여기 그냥 빠져야 됩니다. 이 음, 인젝터들을 노즐 자체를 이제 교환을 안 하고, 어, 그냥 이제 재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연료가 분사되면서 후적이라 그래서 이쪽에 이제, 이제 연료가 살면서 이제 뭉쳐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음, 매연도 이제 더 많이 만들어지고, DPF도 이제 또 금방 망가지겠죠. 그리고 이제 냄새도 많이 날 거고. 그래서 이제 음 DPF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만약 그 터보 자체가 오일이 먹어서 어 이제 교환을 한대든가 아니면 이제 DPF가 문제가 생겨서 음 교환할 때는 꼭 인젝터를 이제 이렇게 어 확인 점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음 DPF가 반복적으로 또 이제 고장이 나는 것을 또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교환 부품들 센서 데이터 값을 한번 정상적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젤밸브가 작동을 하면서 이제 공기량은 이제 흡입공기량은 이제 떨어졌고요이젤밸브그 액츄에이터 제어 2티 값을 보시게 되면은 음 교환전에는 이제 파형 자체가 완전 이제 널뛰 를 했었는데요 음 현재 보시는 것처럼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배기차압센서를 보겠습니다 3500rpm 이고요 보시게 되면은 차압 압력 값이 57, 차압 센서 값이 1235. 아주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구요. 작업은 아주 잘된것 같습니다. 이 차의 고장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고장이 좀 복합적이라고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터보, 어, 터보의 고장 그리고 이제 EGR 밸브의 고장. 예, 그럼으로써 인젝터, 인젝터가 이제 고장이 나게 되고, 인젝터도 이제 고장이 나게 되니까 이제 DPF가 이제 많은 이제 부활을 받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DPF까지 손상을 입게 된 겁니다. 운행을 하면서 이제 차가 고장이 나서 이제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미리미리 사전에 좀 점검을 해서 이렇게 수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EGR 밸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센서 데이터를 해서 이제 알아 볼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중요합니다 EGR 밸브라는게 매연을 이제 낙스를 이제 줄이고자 이제 만들어 놨는데 실은 얘가 이제 고장이 나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이제 만들고 있죠.